자 저번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출발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가방을 못 나눕니다. 일단은 원인을 좀 확인해 보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얘네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못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좀 빠르게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하고 이쪽 라인은 지하를 뚫어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쪽으로 지하 내려가는 거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 하나 만들고 여기다 길을 만듭니다. 이러면 이쪽 라인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일단 이거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다가 내려가는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쪽은 나중에 없애면 되고요. 일단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자, 사이드단 램프 에이전트를 여러 명 고용할 수 있게 좀 늘립시다. 자, 한5섯명 정도로 이렇게 수용을 하고, 결과를 한번 지켜봅시다. 그 전에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공사를 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수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이쪽은 이제, 가방들이 정상적으로 배달되기 시작했죠. 일단 램프 에이전트를 많이 고용했는데 좀만 더 사람들이 내려오면 될것 같아요.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게 있는데 램프 에이전트들이 이쪽에 자주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이 정도의 화장실하고 휴게실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램프 에이전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좀만 기다려볼게요. 자, 와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한명 밖에 안 내려왔는데, 조금 있으면 몇명더 내려올 거예요. 자, 해소가 됐죠? 이러면 다시 돈이 안정적이게 벌리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대형 공항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좀 머리가 아프죠? 돈 들어간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 어, 이쪽도 가방 서비스를 지원받는다고 언급이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손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투자되는 인프라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이렇게 일반 비행기 수용을 할게요 자 이런 거 끕시다 끌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끌게요 아니면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에어포트를 다 종료시킨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들 있죠. 이거를 파괴를 시켜버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쪽도 정리가 가능한지 한번 보고 자 이런 식으로 보딩 데스크까지 다 처리를 하고 여기 있죠? 이 녀석만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개장을 시키면 됩니다. 자 마크가 다 사라졌죠? 일단 얘는 쫓아낸 다음에 여기 는 보딩 데스크를 없애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없애겠습니다. 이것도 없앨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다 정리되고 그 순수한 주유하고 수리비용 그리고 파킹 비용으로 돈을 벌게 될거예요 이쪽도 정리시켰고요 여긴 또 뭐니 이거 없앱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형 항공기 인프라를 만들어 볼게요 대형 인프라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해야 될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설정해야 될게 상당히 많아요 구조물도 많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시도는 해 봅시다 자 일단 두칸 정도 만들게요 여기를. 자 이쪽을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켜볼게요. 인터내셔널 존 구성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자 우선은 이렇게 해봅시다. 이쪽 있죠? 일단 시큐티 존 크기를 먼저 확인해봅시다. 15, 14죠? 아 그전에 우선 화장실을 먼저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화장실 레이아웃을 먼저 구성한 다음에 그 옆에다가 시큐티 존 레이아웃을 그립시다. 15, 14였죠 아까? 한이 정도면 될 겁니다. 아, 좀더뛰어나야 되겠다 한 여기다 찍는 게 좋겠네요 여기다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저장된 태플릿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아이죠? 자이 아이를 이런 식으로 지으면 완벽해집니다 16, 14 였네요 자 이렇게 하나 더 연결하고 자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시다 그 전에 위쪽에다가 건설을 해야겠죠 건설을 해야지만 설치가 되니까 일단 여기도 확장을 합시다 우선 확장을 시켜놓고 위에도 동일하게 일단 CKT존을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설치가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다립시다 자 그럴 동안 스테트럭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2층에서 바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스테어트럭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도 팔아줄게요 자안 쓰기 때문에 그냥 주차중이죠 대기차량 쪽에서도 필요 없는 거 팔아줄게요 자 그리고 이쪽도 필요 없으니까 정리합시다 필요없어요 이제 1층으로 올라오면 되니까 여기는 그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앨게요. 자 이쪽도 이제 슬슬 정리가 돼가니까 지하 쪽에다가 가방 관리 시스템을 만듭시다. 자 일단 이 정도의 크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 만들고 아래쪽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런 걸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크기를 좀 체크를 해야겠죠. 아래쪽은 일단 시큐티 존으로 다 지정을 합시다 그리고 스태프 존도 같이 지정을 하고요 됐어요 그 이쪽도 마찬가지로 일단 시큐티 존하고 스태프 존을 임시적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다섯 칸 정도 지워야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빨간색 먼저 지울게요 빨간색은 불필요하니까 다섯 칸 지우고 그 다음에 스태프 존을 네칸 지울게요 이렇게 하고 템플릿으로 가서 저장된 거를 등록을 해보죠 딱 되죠 자 이렇게 짓겠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는 아래쪽에서 먼저 짓는게 맞기 때문에 얘는 좀 위치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 있죠? 자 지읍시다 그 아래쪽도 건설이 되면 이쪽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 가방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된것 같으니까 이제 아래쪽에 건설 한번 해보자 자 우선 백이지 베이를 먼저 만듭시다 들어오는 것 하고 나가는 곳을 만들 건데 일단은 나가는 곳 쪽이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을게요. 여기다 짓고 벽들은 일단 없애겠습니다. 자이 위에 있는 것들은 없앨게요. 일단 이쪽은 도로를 연결시킨게 중요하겠네요. 자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도로를 끌어올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끌어오면 되겠죠. 자 지금 공사가 진행될 동안 협상을 한번 진행해볼게요.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중형기 우선으로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해볼게요. 자 86% 성공할 거예요. 됐죠? 이러면 저희가 조금이나마 돈을 더벌수 있을 거예요. 자, 길을 연결하고, 이쪽도 길을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체크인 시스템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그게 좀 중요한데, 나는 복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 아이를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를, 자, 저장합시다. 이걸 저장하고, 자, 이쪽에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다만, 뭔가 라인이 제대로 설치가 안된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듬을게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쪽에 추가적으로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왜 그러냐면 보안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보안 검사는 템플릿 안에서만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지대를 만들긴 해야 돼요 그래서 자이 아이 있죠? 일단 방향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가방 검사기 스캐너 스테이션을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여기서 파괴를 지키고 라인을 만듭시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따 올라오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겠죠. 이쪽도 내려가는 공간을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줍시다. 그 이쪽 라인 이죠다 이렇게 쭉연결 할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라인을 연결합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하고 이쪽에서 턴을 하겠습니다. 그럼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 반대쪽은 어디로 나가죠? 확인이 필요한데 이쪽으로 나가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려가는 가방 엘리베이터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위쪽에다가 가방 수령 공간 있죠? 클램 에어리아 클램 에어리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쪽에다 만들지 그건 좀 고민해봅시다 그 전에 이 아이 죠 이제 슬슬 얘를 사용해도 될것 같으니까 여기다 보딩 데스크를 만들겠습니다 한 6개 정도 만들게요 만드는 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자 이쪽은 왜 연결이 안돼 있을까? 됐어요. 어느 정도 작업이 된것 같죠? 여기도 정리가 된 대로 위로 올라가서 작업을 마무리 합시다. 우선 위쪽도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템플릿 복사한 걸로 바로 만들어줄게요. 아래쪽은 건설이 다 됐으니까 개장을 합시다. 자 위쪽에 사람들 다철수시켜가 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와 이거 보세요. 사람들 엄청 많죠?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템플릿으로 일단 저장을 시켜놓고요. 여기다 설치하는 게 맞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가방 수령 영역을 만들게요 가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아마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는 가능하죠? 좋아요 이렇게 붙여버릴게요 그럼 위에서 가방을 꺼내올 수 있죠 자 이거 돌립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음 자리를 좀만 더 변경해야겠네요 자 최종적인 가방 수령 구역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꽃단장을 좀 시켜줄게요 자 남은 사이는 이런 걸로 좀 채워 넣을게요 이렇게 <웃음> 식물들이 많으니까 모기들이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또 한번 지켜보죠 그러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가방 엘리베이터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연결합시다 도착한 아이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하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길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대로 옮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픈합시다 오픈하고 이 체크인 데스크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매기지를 이쪽으로 지정을 하면 관련된 항공편만 이쪽에서 체크인 할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됐어요 끝났죠? 자 큐만 좀 이쁘게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할게요 자 사람들 몰려오기 시작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원을 좀 늘릴게요 5명 정도라고 그리고 여기부터는 대형이 필요합니다. 대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찾아보면 대형이 있어요. 가방 쪽에 보시면 이런 애들은 꼭 필요하니까 한 두세대 정도 만들고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도 두대 두 정도 이렇게 신청해 놓고요. 그리고 푸시백 같은 경우도 요 큰 아이를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즈가 큰게 준비가 돼있어요얘들도 준비를 합시다. 그러면 저희는 대응할 준비는 다된거예요 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위로 올라갑시다. 좋네요. 저 얼마나 많이 탈진 모르겠는데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이거 가동시켜야 되죠. 자큰 비행기가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웃음> 좀더 시트가 많이 필요한 거 아네요 시트를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빨리빨리 내려오십시오 뭐하십니까 아직 사람들 디보딩 안 했어요 와우 돈잘 벌리죠 기대가 됩니다 가끔씩 이럴 때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색깔이라도 좀더 칠해주는 수밖에 없겠어요. 자, 이쪽에 있는 거 복사해서 다른 쪽에 있는 베이지 베이 그쪽에 배치를 시켜줄게요. 됐어요. 이거 복사해서 저장하고 여기다가도 설치를 해줄게요. 왜 사람들이 안 올까? 어, 오기 시작했네요. 좋네요. 자, 이렇게 찍겠습니다. 자, 한쪽은 스태프룸. 한쪽은 화장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스탠드를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만들어봅시다. 대형 스탠드 한두 개를 먼저 만들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처리해야 될게 있는데 기름 차량 있죠? 기름 차량을 많이 뽑아야 됩니다.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한 4대 정도 미리 고용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쪽도 확장을 합시다. 확장할 때가 왔어요. 이렇게 확장하면 되겠죠? 자 가방 시스템도 연결합시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제가 연결을 안했네요. 자 아래쪽을 내려가가지고 이거하고 핑을 하면 작동을 할 겁니다. 기대가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상점을 하나 운영을 해볼게요. 한번 복사를 합시다. 20, 16이죠? 일 템블릿으로 저장을 시키고 여기다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영역은 한 20, 16이었죠? 자 이쪽에다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템플릿을 불러와서 여기 위에다 설치를 할게요. 자그 다음에 계약을 맺을게요. 4칸짜리를 찾아가지고 계약을 한번 맺어보는데 4칸짜리가 지금 마땅히 없네요. 쿠킹스테이션이 4개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쿠킹스테이션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둘 이쪽에 있는 거 없앱시다. 없앤 다음에 여기다 가 쿠킹 스테이션 두 개를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약 맺어지나요? 자 4칸짜리 네 계약 가능하죠? 계약합시다 일단 이렇게 하고 좀 기다릴게요 그리고 가방이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음 서비스 제공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해야 될게 있어요 일단은 먹을 것도 좀서비스 제공하고 싶거든요 쓰레기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게, 하고 있긴 한데 이하 있죠? 먹는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해봅시다. 일단 다섯 대? 아그 전에 식, 식당을 만들어야 돼요. 이하입니다. 상당히 크죠? 얘를 어디다 줄지 좀 고민해봤는데 나중에 이쪽 라인에다 만들면 될것 같긴 해요. 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서비스 도로를 이렇게 길게 연결할게요. 일단 길게 연결하고 내려가는 길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자 내려가는 길을 만들고 아래로 내려가서 도로를 연결합시다. 이쪽이랑 연결해도 될것 같긴 해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랑도 연결하겠습니다. 을자 연결이 됐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쪽 라인도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전에 그 건물에 하나 지어볼게요 기능식 서비스인데 너무 멀게 지으면 좀 운행하는 게좀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고민이긴 한데 에 여기다 짓읍시다 여기다 짚고 길을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합시다. 됐어요. 이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저희도 앰뷸런스나 그 폴리스카나 그 파이어 스테이션 관련된 그런 보안 관련된 거 있죠. 의료나 보안 관련된 거 그런 건물들을 좀짓긴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도 빠르게 지워볼게요. 경찰서하고 하나는 응급센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을 만듭시다. 자 이런식으로 연결할게요. 뒤에다가는 그냥 장식이나 할게요. 자 이렇게 지을게요. 돈이 갑자기 많이 빠지기 시작했죠? 돈을 벌어야 된다 저희. 일단 이쪽에 건설이 완성이 됐을거라 생각을 하고 자 여기 있는걸 복사합시다. 이 아이 있죠? 이아이를 복사할게요. 아 그전에 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Zway 연결하고 여기도 Zway 연결합시다 자 가방도 연결할게요 아래쪽에다가 맵핑을 시키면 되고 이 녀석도 맵핑을 하면 됩니다 다시 템플릿 복사할게요 아직 건설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여기는 된것 같아요 아 문제는 시켜 존을 지정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쪽을 국제공항으로 만들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해요. 아니면 나중에 일반 공항을 이쪽으로 보내고 국제공항을 여기다가 운영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볼게요. 자 이쪽에다 건설하고 이쪽에도 건설할게요. 좀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좀더 확장을 해봅시다. 여기도 한번 지워볼까요? 자 여기다 하나 짓고 이쪽에다 길을 만들게요 일단 이쪽에다가 대형기용 수리고 행거를 짓고요그 다음에 길을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활초로를 연결할게요 자이 길을 이쪽에서 쭉 빼올게요 자 일단 이런식으로 연결합시다 여기까지만 연결할게요 이거는 필요없으니까 없앨게요 자 이렇게 하고 길을 연결합시다 잠깐만 왜 이렇게 돼있는거지 기분 탓이겠죠? 아, 맞다. 실수했네요. 이거는 여기다 지으면 안 돼요. 일단 아, 이거 없앨게요 저거는 일반 도로하고 그 맞물려서 지어야 되는 거라 아마 이쪽에다 지어야 될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지어봅시다. 자, 왼쪽, 오른쪽이 일반 도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다 도로 연결할게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도로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일단 이런 식으로 지으면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복사합시다. 이 아이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을게요. 그 이렇게 으면 되겠죠? 음, 나중에 이쪽도 정리를 하긴 해야 된대. 이쪽도 점점 사람을 더 늘려야 될것 같아요. 7명까지 증원을 시킵시다. 그리고 사람 더 뽑아야 될것 같아요. 자, 베이지 연결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활주로까지 완성이 되면 이쪽도 운영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 라인이 있죠? 얘는 이쪽에다가 세워놔야 될것 같아요. 이거도 복사합시다. 이러면 한동안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가동시킵시다. 잠깐만. 아, 그래요. 영역 지정이 아직 안돼 있죠? 자, 이것도 연결하면 됩니다. 보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면 끝. 자, 이쪽은 어디 쪽연결되어 있나요? 어 바로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보기 좋네요, 그쵸? 가방 찬인데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나중에 좀 위치를 이쪽에다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있죠? 그러니까 좀 긁어봅시다. 아하, 이거 잠깐만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존 해제 시킨 다음에 다시 하면 된다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국제공항용으로 바꾸면 완벽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에 뭔가 빠진 것 같죠 페지 다운해서. 이 다운해서 아래쪽도 이렇게 하겠죠 자 이쪽에다 틸트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하나 만들시다자 여기다가 틸트 트레이를 설치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하나 뺀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든 곳이죠 그쪽까지 연결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티트 트레이가 설치된다고 가정을 하고 길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일단 하나 만듭시다. 티트 트레이를 만들고 이렇게 가야겠죠? 아니지, 이게 아니죠. 이렇게 가야겠죠? 하고 위로 올립시다. 자,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다 티트 트레이를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일반 배트를 연결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꺾어줄게요. 자 이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죠 몰려 들어오는 거 보세요 장난이 아니죠 나중에 이쪽도 좀 체크 인 프로세스를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밀리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아이 정도에다 지을게요 일단 이쪽은 벨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뺀 다음에 이쪽으로 보냅시다 그럼 돼요 잠깐만 여기 또왜 이래 아마 인터내셔널 존 지정이 안돼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또 못나오는 이유가 뭐야 이거 가끔씩 이런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 이제 나오네요 자 사람들 보세요 엄청나죠 잠깐만 설마 이쪽에 시큐티 존 지정이 안돼 있니?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자 아직 타고 있어 기다려 자 161명까지 탈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수리하는 거하고 기름 넣을 때까지 좀 시간 많이 걸리잖아 자 됐어요 어우 깜짝 놀랐죠 아 그리고 여기 클램 에어리아 가동을 시키면 언젠간 이쪽도 작동을 할것 같아요. 자 스탠드 몇 개만 더 짓고 오늘은 좀 마무리 지을게요. 사실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 더 이상 플레이를 안 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지금 돈이 이제 계속 잘 벌리고 있고 특별한 일 없으면 무난하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여기 있는 거백이지 베이로 연결시키고 자, 이쪽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마지막이죠. Z-Way 설치하고, 여기도 Z-Way. 그리고 활주로 만들어야 되죠. 자, 이렇게 쭉 연결합시다. 됐어요. 자, 이쪽도 입장할 수 있게 좀 영역을 지정해 줄게요. 자, 인터내셔널 존을 지정하고, 이제 나가는 곳하고 들어가는 곳을 좀 지정을 합시다. 한 8칸 정도 만들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 있죠? 자, 입장구를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도 만들게요 자, 여덟 칸 이렇게 만들고 자, 이번에 나가는 곳이에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이거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자, 이쪽으로도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기는 왜 그럴까요? 자, 자 입장하고 있고 이쪽은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잖아, 이 사람들아 이해가 안 되죠 얘들이 막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자 이건 좀 지켜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나온 다음에 가방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인터넷션 졸 안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위치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마 반대쪽도 그런 원인 때문에 애들이 제대로 못 나가는 걸 거예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고지가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쵸? 좀만 더 힘내봅시다.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구요. 다음에 뵈요.